안주는 척하면 자기는 x 중저 이거 안 하겠어, 저는, 저, 저, 저는... 저는 이거 못 하겠어요. 저, 자, 이번에는 연애 시장 하여자 특입니다. 하여자 특! 김미도 특! 네, 맞아요. 다맞출수 있어요. 저는 이제 하밍아웃을 했잖아요. 네. 미소도 인정할 때가 됐어요. 이제 미소가 하여자라걸 인정을 하면 이제 더 사람들이 미소를 좋아하게 될 거예요. 맞아요. 미소 생각보다 그렇게 상연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자, 들어가 봅시다. 네. 땡땡 일부러 하는 거 티남. 정답, 센척 일부러 하는 거 <웃음> 정답, 예쁜 척 일부러 하는 거 티남? 아, 예쁜 척은... 일, 아, 모든 여자들 일부인 척할수 있죠. 어 여우지... 나 아, 하여도 아닌가 봐. <웃음> 실수 일부러 하는 거 티남? 질투 유발 일부러 하는 거 티남? 어, 밀당! 밀당 일부라는 거 티나? 밀당 안 하시죠? 저요? 오지게 하죠 <웃음> 진짜요? 네. 어떻게 해요? 우선 개 당겨요. 좋다고 좋다고 당긴 다음에 네. 질렸다 하면 밀어요? 네. <웃음> 그냥 쓰레기네요? 네. 맞아요! 그럼 하 가요장 아닌데요? 네. 당신은 쓰레기예요 장난이에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티남의 느낌은 뭐냐면, 에, 에, 카톡을 해요. 근데, 어, 이거 안 봐. 근데, 여기서 티나는 건 뭐냐면, 티키타카가 될 때는 에. 엄청 잘하다가 음. 내가 조금이라도 못해. 만약에 음. 아마 10분, 20분 내가 음. 늦어. 그럼 얘는 똑같이 10분, 20분 대가봐줄 때. 근데 또 인스타는 또 해. 그래, 너 1시간 동안 답장 안 했어? 그럼 난 2시간 동안 안할 거야? 어, 이건, 이건 난데? <웃음> 그럼 약간 비슷한 예시로 이런 거? 연락을 잘하고 있어. 음. 좋은 성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음. 만약에 남자 쪽에서 스토리에 뭐 여자인 친구들이랑 노는 거 올렸어. <웃음> 그럼 자기도 괜히 친구 많은 척하고 약간 어장 관리인 척하고 바로, 바로. 자기 남사친이랑 인생네컬 올릴게요. 아! 미소야. 아. <웃음> 아 근데 이건 귀여워요 그냥. 보이는 순간 귀엽긴 해요. 근데 이제 너무 잦아지면 따분 나죠? 네. 자, 네모 가지려고 애쓴. 가지려고? 가지려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위를 가지려고 했음? 와! 연애 주도권 가지려고 했음. 아 이거... 아 진짜 미도야. 애쓰는 게피가 나는 거죠. 내가 먼저 하려고 하고 서열 정리하려고 하고 갑을 관계 형성하려고 하고 너왜 이거 그래? 안 해줘? 다른 애들은 다이러는데 너는 안 해? 수액 있네요? 어, 뭐, 당연맞죠 당신이 있을까요? 네! <웃음> 그러니까 연애 주도권이라는 게 사실 별거 없거든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연애 관계에 있어서 갑을 관계는 필수적이다 필연적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말들이 생긴 것 같고 그리고 가지려고 애쓰면 못 가져요? 그래요 이것도 내 얘기야 막하 여잔가봐 <웃음> 상대방이 좀 연애한 데 있어서 좀센 편이다. 아 이러면은 어떻게든 동등해지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안 되죠. 상대방은 마음에 여유가 있는데 나는 삐져 있어. 이럴 때 연애 주도권이 아, 나한테 없구나 라는 걸 초반에 많이 느끼죠. 이거 진짜 대기인데? 그래서 세 번째 바로 맞출 수 있어요. 테스트 하려고 헤어지자고. 많이 해봤군요. 네! <웃음> 얘가 좀 나한테 쉬운 거 같은데? 야, 헤어져!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그래, 이러면 그 뜻이 아니잖아! <웃음> 나 진짜 하얘잖아. 너 사랑이 그렇게 쉬워? 내가 한번 뒤돌았을 때 얘가 나를 붙잡나, 안 붙잡나? 맞아, 맞아, 얘가 맞아, 나를 맞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을 맞아. 하나?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헤어지자고 말하는 거 외에도 다른 말로 이제 돌려서 아... 그만하자! 그러니까, 이러면 무서워,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래 무슨 뜻이야? <웃음> 그 국룰 아니에요? 그... <웃음> 뭐야, 코스프레? 반이걸 <바니걸> 코스프레. <웃음> 굿 굿. 비련의 여주인공 코스프레! 야! 완전 똑같네? 비너한 너도 주인공 코스프레. 어. 이거 진짜 주변에서 쉽게 볼너너 너도 너도 너도 너도 너도 너 너도 너도 너도 너 너도 너도 너도 너도 너도 너도 너도 너도 너 너도 너도 너도 너너 사람들이 다날 싫어하지? 인스타에 감성글 써야겠다. 두두두두두두두두 인스타 스타드에다가 검은하면 작은 흰색 글씨. 흰색 글씨도 개쭈그만하게 개쭈. 줄여야 돼. 어 근데 본리는 <웃음> 남들 보라고 안한 아, 척. 그럼 친친에 올리는가. 과거의 저예요 여러분. 지금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어, 가끔씩 주인공이 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가끔 아니지 않나요? 아이 씨... 발로 만 <웃음> <웃음> 예를 들어서 막비 오는데 약속 시간이 8시, 8시였어? 시 응. 우산을 안 갖고 온 거야. 근데 그 남자친구가 일이 좀 늦게 끝나서 뭐좀 뭐 비를 살짝 맞으면서 기다렸어. 근데 그걸 이제 막, 막 감기 조콜조초 그러면서 뭐날 좋아하지 않다 쓰레기다 얘는. 나막비 오는데 막 기다리게 했다. 진짜 별거 아닌 거를 존나 막 내가 비려한 여주인공인 척. 막 갑자기 슬픈 비지 m 깔리고 비 맞으면서 막 헉. 어 이제 이게 친구들한테 되게 많이 하는 거죠. 야나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얘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하면 이제 공감해 주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조금 감성적인 친구한테 가 가지고 아,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면은 진짜? 왜? 무슨 일이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 어, 걔 사람 나쁘네. 그 사람 잘못했네. 이말 듣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헤어지진 않아요. 아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계속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은 좀 많이 지친다는 생각이 네. 많이 들것 네. 들, 들 같아요. 완전 네. 질렀 맞아 질려 질려 자 네모 안 주는 척 하면서 자기는 네모 줌 여지 안 주는 척 하면서 자기는 여지 줌? 관심 안 주는 척 하면서 자기는 관심 줌? 사랑 안 주는 척 하면서 자기는 사랑 줌? 상처 안 주는 척 하면서 자기는 상처 줌? 저 이거 안 하겠어. 저..저는 <웃음> <웃음> 저는, 저는 이거 못 하겠어요. 저.. <웃음> 그러니까 나쁜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아. 나는 절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성격이 아니야 어. 나 지금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너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자기가 비련해 보여가지고 와 얘가 나를 안 사랑하나? 테스트하려고 헤어지자고 막 그러면서 연애지도 좀 가지려고 했었어 <웃음> <웃음> 진짜 너무 지질하다. 아나 진짜 객박쳐. 아나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아, 좀나, 아 진짜 존나.. 아 미치새끼가.. 아니, 아니 아니 뭐라는지 알아? 자기는 사람들 불편해하고 사람들한테 피해 끼치는 거 제일 싫어한다 하면서 자기가 제일 제일 제일, 제일 그런 사람이야. 어, 나한테 막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막 말하는데 어. 근데 내가 곱어보면 걔도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 자기는 아닌 것처럼 막 말하는데 들으며, 들으면서 이렇게 막 자기한테 하는 말인가? 한숨에 들면어 그럼 이제 대화가 그렇게 흘러가죠. 너도 그래! <웃음> 지 친구의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진짜 <웃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얘는 친구한테 지적을 줬나해요말 어, 그렇게 하지 마라. 뭐 행동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마지막에 사랑해를 붙여. <웃음> 그러면은 그 앞에 했던 말이 다 공수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뒷말이 약간 주가 되는 것처럼. 어, 어. 하면서 앞에 지할말다 하고 이러면 다 앞에 있는 말이 다 없어지는 건가? 땡땡 다 되는 줄 암. 울면 다 되는 줄 암. 선적 방패. 뭐다 맞추냐? 선주필승! 어, 선주필승이죠, 진짜. 난 진짜 막하면 우는 새끼들 개 패고 싶어요. 울면은 좀 어쩔 줄 몰라잖아요, 하 사람이 자체가. 야, 우네? 어떻게 하면 좋지? 그거를 이제 무기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음. 그럼 상대방이 화를 내려고 해도 일단 달래주는 거에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진짜 나쁜 행동이에요. 맞아, 맞아. 그리고 또 이, 항상 울면 다 되는 줄 알았을 때 상황이 음.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자기한테 불리할 때 이렇게 눈물로 방패를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자기가 진짜 화났을 때 음. 우는 거는 인정, 하지만 지가 잘못해 놓고서 왜 우는 거야? 미안해. 내가 너무 쓰레기라서 너한테 미안해서 눈물이 나. 막 싸우다가도 놀래서 막혀. 누가 가도 내가 잘못했어. 근데 막 계속 뭐라 하면은 이제 막실제로 서럽기도 하고 아, 억울하기도 하고 얘는 왜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지? 라는 생각이 나면서 이제 눈물이 나요. 눈물이 흐름과 동시에 어? 이 눈물. 내 방패로 쓸수 있겠는걸? <웃음> <웃음> 그런 생각이 동시에 나. <웃음> 그럼 눈물 안 닦고? <웃음> 어, 눈물 안 닦아. 그게 포인트야. 눈물 안 닦아야 돼. 다음 거. 네모 다 되는 줄 암. 믿으면 다 되는 줄 암. <웃음> 나, 나면 잘 되는 줄 알아? 어, 얼굴? <웃음> 어? 뭐야? 갇은 소리예요, 여러분. 뭘 하지 마세요. <웃음> 아니, 내가 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얘진지 모르겠지만 다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예쁘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다 되는 건 아니죠. 아, 아 예쁘니까, 이 예쁘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예쁘니까 이 정도 남자 만나면서 상처 주는 거 괜찮지. 오! 약간 이런 마인드부터 헤어져는 거야. 근데 제 주변에 아 예쁘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 저 남자친구가 8시에 뭐 약속이 있다. 그래서 빨리 가야 된다. 야야 유진아, 너 예쁘니까 조금 늦어도 괜찮아. 엄벨? 어, 네? 라고 나한테 이렇게 막 하, 건네는 사람들도 진짜 많아. 아무리 저희가 외모지상주의, 네.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변하지 않아야 되는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당연한 건한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네. 자 다음 걸로 넘어가죠. 마지막, 모모로 남자 컨트롤. 하중에 하중에 하중에 하하 여자예요? 보복성 플레이로? 엄변, 엄변으로? 가라 가라 가스 라이팅? 손기술로 남자 컨트롤. 잠자리로 남자 컨트롤? <웃음> 팩스로 남자 컨트롤. <웃음> 야, 나 진짜 싫어한다, 하여자. 이게 아, 돼? 돼? 이게 돼? 진짜 개쓰레기다. 어, 왜 오빠야? <웃음> 컨트롤은 어느 정도 서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맞추는 거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면서. 근데 스킨십으로 하는 거는 되게 뭔가 조건 같잖아요. 네. 막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좋아하는 가방이 있어. 아 이거 가방 갖고 싶다. 음. 이런데 너가 아, 이거 좀 비싼데. 뭐사 줄까? 라고 말했을 때. 아, 진짜 사줄 거야? 아 그럼 나 오늘 엄마한테 집에 안 간다고 얘기할까? 제일 화나는건 그런 상황이죠. 둘이 아까 그런 상황을 딱 마치고 결국 하나가... 가방 안 어, 사준 가, 거야. 그래서 가. 같이 모텔 갔어. 아, 근데 이제 아니 뭐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둘만의 공간으로 가끔 이렇게 킹십 할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피왜그러자면 어, 아까 가방 안 사줬으니까 손 잡지 마. <웃음> 이거죠, 이거죠. 가만 안 사줬으니까 손안 잡을래. 아, 손은 잡아주지. 어우 씨. <웃음> 오, 진짜 심하다. 아, 나 이러면 못 맞네. 조금 가깝지 않은 언니랑 게임을 한번 했었거든요. 거의 초면이었어요 거기 그분의 남자친구분도 같이 했었단 말이에요, 게임을. 그래서 한세 명이서 했었어요. 이제 갑자기 그 언니가 그 남자친구 이름 부르면서 땡땡아, 내가 너 이기면 은 내가 상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상이라고 하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게임을 했는데 그 남자분이 강싹 다! 이기는 거예요. 그 판을 그냥 혼자서 했다고 봐도 돼요. 무방해요. 와 진짜 멋있다 멋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또 게임할까 했는데 언니가 아니 안 됨. 섹스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웃음> 했는데 남자분은 아무 말 없이 보이스를 나가셨고 <웃음> 언니 <웃음> 언니는 이제 나가가지고 빠이 이러면서 간 거야. 그러고서 그대로 같이 게임 안 해요. 암튼 네 이렇게 해서 어지럽습니다. 연애시장 김미소 특을 알아봤습니다. 어떠신가요? 그 완전 내 위주가 되기 위해서 남자를 뭔가 컨트롤하려고 하고 사랑에 있어서 배려가 없다는 라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남자랑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 게 여자 하여자는 자존감이 좀 낮은 행동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좀 올리고 싶어서 음 벌어지는 일들 아닌가 음 그거 너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음 같은 여자들과 봐도 별로이다. 음음 여러분 우리 하여자가 되지 맙시다. 맞아요. 연애는 서로 좋으려고 서로 사랑하니까 하는 건데 위아래가 어디있습니까 상하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를 만들자. <웃음> 우와 광고 같아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앞으로 구독자분들 중에 또 남자 비율이 많으니까 음. 하여자 틀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어, 꼭 극복하자! 꼭 넘어가지 말자! 그 찔리면 바꾸세요. 바뀌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반박시 니말이맞 하죠. 엄마 여기까지. 기가 빨렸으니. 야 연예 시장 하이라트 알아보기. 네 감고. 오 기가 너무 빨린다. <웃음> 야 여기서 아까 나 일어났을 때가 언제였지? 그러니까 좋은데도 일부러 밀고. 아. 음. 어, 뭐야? <웃음> 이런 거 아니야? 좋은데도 미는거 아니야? 어, 오버. 그래가. 음. <웃음> 아. 이슈 좀 해줘. 하나 둘 셋. 에이. 그렇지. <웃음> 저는 미도가 귀여운 게 뭐냐면 네. 미도의 MBTI 일주일에 두번 바뀌거든요. 약간 하여자들의 특징은 자기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미지를 상상해가지고 맞아요. 표현하는 게 티가 네. 나는 여자들을 맞아요, 맞아요. 하여자라고 지칭하는 것 같아요. 에, 저는 이제 하밍아웃을 했잖아요. 네. 미소도 인정할 때가 됐어요. 이제 미소가 하여자라는 걸 인정을 하면 이제 더 사람들이 미소를 좋아하게 될 거예요. 맞아요. 미소 생각보다 그렇게 상녀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웃음> 머리... <재밌었어. 웃음> 네. 아, 모름도 인정했어? 아, 미소... 아, 너무 너무 귀엽죠. 네, 네. 귀엽죠. 아, 알면 알수록 귀여운 아. 하여자예요. 약간. 아, 아, 아, 아, 아. 약간 좀 살짝 차가운 도시미녀가 되고 싶고. <웃음> 네. 아, 이성적이고 싶고. 어, 되게 이제 쿨해 보이고 싶지만 네. 누구보다 여리고, 누구보다 그렇죠. 소심한. 야, 벌써 우리도 미소를 본 지가 그렇게 많이 됐네. 아, 저 오래됐죠. 네. 이제 다 알죠. 음. 이제 이제 약간... 어, 그치. 이제 정훈이랑 저랑 권태기가 있었다면 미도도 권태기가 있었을 아, 있었죠. 거예요. 있었죠, 예, 예, 예, 있었죠. 네, 예. 있었죠. 근데 예. 이제 다 극복하고 이제 가족이 되지 않았나. 미소가가족이되네 진짜로. <웃음> 아무튼. 자, 연애 시장 김미소 특 알아보겠습니다. <웃음>